와 여기 진짜 이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웃음> 오늘은 세논떼! 두 번째 세논떼 갑니다 도스 오호스라는 데랑 그 다음에 니테아 라는 데가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두 군데 한꺼번에 조질 겁니다 근데 좀 비싸요 비싼데 왜 가냐? 좋다, 이쁘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가는지 가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놀아 재끼는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 게리돌라 우스 베이베 점심을 사네요 서브웨이 점심 점심입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겠으면 탔습니다 타라 해가지고 둘룸 가는 건데 10시 52분 출발입니다 니테아부터 갔다가 체력이 남으면 체력이 남으면 도스 오호스로 가겠습니다 니테아는뭐 그런게 따로 입구가 없고 도스 오호스네요 그냥 무조건 11시 36분 도착했습니다 얼마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둘이 해서 90 수당 45입니다 일단, 닉테아 가고 싶은데 도스 오호스에서 내려야 되네요. 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일단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걸어가야 되네요. 2km 가야 된다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닉테아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호스 도호스에서 내리네요, 일단. 일단은 도스 오호스입니다. 일단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도스 오호스가 3 5 0페서고 닉테아가 200페소네요 합치면 550페소 비싸네요 확실히. 어떻게 할래? 가야지 뭐 두개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스호스는 스쿠버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1,100 냅니다 여러분 1,100 1,100 내고 샀습니다 여러분, 지금 2km, 3km 걸어가야 된다는데 지금 골치 아프네요. 예. 히치하이킹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걸어가다 보면 불상에서 태워주는 시스템 아닐까? 가보자, 가보자. 기본적으로. 히 예,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 걷다 보면 불 불상에서 태워주겠죠, 뭐. 네, 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그라시아 <웃음> Thank you so much. 먼 길에 태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도스 오스가 나옵니다. 저희는 도스 오스. 덕분에 n k you very much. <웃음> t Very good, yes. No problem. <웃음> <웃음> 이하세요안니하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안 <안녕하세요>. 니치와 <웃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 와 뭔가 비니스키는 좋은데? 비싼만큼 뭔가 이렇게 <웃음> 이벤트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크다. 아, 스킨스쿠버 하려고 많이 한다도많요 많네요 지금 저는 네, 안 해요 그리고 저기는 구명조끼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하고. 포함. 가져가라고 하네요 포함입니다 얘기해. 포함 네 빌렸습니다 런스 몰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이제 아, 첫번째 눈 두번째 눈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여기 첫번째 눈 두번째 눈 근데 다이빙하면 첫번째 눈에서 다이빙해서 두번째 눈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번째 눈부터 갑니다 첫번째 눈아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네요 아이고 야 혹시 저거가? 저거가? 아 바로 저기저 춥겠다 확실히 빛이 들어와야 예쁘다 이게 안 보이네 확실히 여기는 응. 보인다 응. 여기 있나봐 응. 여러분 이랬습니다 추운갑다 추운갑다 봐라 여 추운갑다 아물 졸라 잡겠는데 지금도 도스 오스 첫번째로 들어갑니다 네츠겟리 저희는 지금 첫번째 눈에서 한시간 정도 놀다가 여기서 조금 쉬다가 두번째 눈으로 갈 예정입니다 도스호스에서는 다 놀고 저희는 이제 닉테하로 갑니다 지금 2시 10분인데 한 2시간 정도 놀았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도스호스 꼭 오십시오 사진으로는 안 당겼을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오면 엄청 멋있고 재밌습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닉테하로 갑니다 닉테아로 렛츠 게리십니다 게리! 걸어서 1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아직도 태워주셨으면 미안합니다. 니 도착했습니다. 아까 방금 히치하이킹 탈망 없었는데 태워주셨죠? 예, <웃음> 그래서 도스오스에서 여기 1분만에 또 도착했습니다. 이모, 여러분 다 히치하이킹이라고 듣지 마세요. 블로그에도 여러분 그냥 태워주는 건데. 가는 길이 히치하이킹이에요. 그냥 가는 길에 주어서주워준다 우리 풍 섬을 당한다. <웃음> 그런 느낌. 약간... 도스 소스는 큰 느낌이라면, 여기는 나를 작은 만하시요시골시골스럽네여기는 약간 시골 시골하다 왔자. 응. 예, 여기도 닉테아도 지금 구명조끼가 무료입니다. 와. 이는 나를 는이 소스는 나를 는이소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이걸로 세노테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도스호스는 진짜 재밌는 세노테고 여기 니테아는 진짜 아름다운 세노테입니다. 아름다운 곳과 재밌는 곳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오시면 꼭 도스호스라 도스 스 도스 니테아 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최고입니다. 그,